아이고 우리 손자 한국어로 유학 준비는 잘 돼가고 있네 아 맞다 할아버지 한국으로 유학 갔다 오셨죠? 음 그랬지 그때 힘든 거 없었어요? 많이 힘들었지 음 어디보자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 아마 처음으로 은행에 갔을 때였지 고맙습니다 감독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저 지금 네왜 유학생인데 계좌 있어요 계좌 요 예. 네. 그러면은 여기 보고 그리고 여기 대기를 뽑아서 떼주세요 네 예. 203원 고객님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을 채고로 모시는 한 친절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? 나 하, 한국 유학입니다 그냥... 유학생이십니까 고객님?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. 계좌 필요합니다. 아, 통장 만드시는 거 말씀하십니까, 고객님? 네, 계좌 처음 만드세요, 고객님? 네, 처음입니다. 아, 그러시면은 외국인 등록증이랑 여권이 실명 확인 인증표가 필요합니다, 고객님. 나 여, 여, 여권 여 있어요. 아, 그럼 여기서 담아주세요, 고객님. 감사합니다. 회장님 이 것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회장님 이거는 은행 거래 사전 신청서고요. 이건 비거주자 판정 기준표 및 사격서예요. 그리고 이거는 페카드 회원 이거 가입 신청서예요. 이거 화장품 채크해주 것만 표시하시면 됩니다. 형이 것만 쓰면 됩니까? 네이 것만 쓰시면 돼요. 예, 다 썼어요 고객님, 거기 통장 비밀번호 네 자리 눌러주세요 네 네, 네 자리. 네 자리, 네 자리. 아, 네, 네, 네 개요. 네. 고객님, 네. 고객 네. 통장입니다. 통장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, 고객님. 감사합니다. 네, 고객님. 우와, 할아버지 대박이에요. 근데 한국 가도 용돈 주실 거죠? 안돼, 농. 농담이에요. 근데 한국 가면 용돈 어떻게 찾아야 돼요? 한국에서 돈 찾는 것도 쉬워요. <웃음> 어서오세요, 고객님. 아, 고객님 또 오셨네요, 고객님. 네, 또, 또 왔어요. 아, 네, 고객님. 오늘은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? 저, 부모님 돈 줬는데, 돈찾으려고 돈 아, 돈 찾으세요 그러시는구나, 고객님. 네, 네, 네. 그때 만든 통장 잠깐만 주실 수 있으세요. 얼마 찾으세요, 고객님? 저, 저, 저, 1 0만 원이요, 0만 원. 10만 원.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? 한 번도 네. 안 해봤어요, 카드. 아, 카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어, 혹시 ATM기 사용도 그럼 안 해보셨겠네요? a t m 뭔지 모릅니다. ATM은 은행 직원 없이도 입금, 출금, 송금도 할수 있는 자동기계입니다. 사국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매우 편리하답니다. 그리고 은행마다 ATM을 이용한 해외 송금충전을할인해주는 손등,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ATM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직원을 채워두세요. 더 나왔습니다, 고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 고객님 혹시 외국하는 은행 지정하지 않으시겠어요? 외국하는 은행이 무엇입니까? 왜왜하는 겁니까?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면 이런 점이 좋은데요. 주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은행에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적에 따라 환전 및 송금 시스수료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의 지속적인 거래 내역 관리에 편리하답니다. 단기 여행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지만, 유학생은 여권과 재학 혹은 입학 증명서만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아외국한에 좋은 좋은 겁니다. 네, 그럼 지정해드릴까요? 네, 신 청입니다. 네. 입니다. 고객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. 우와 할아버지 진짜 좋은 정보였어요 이제 한국 가서 은행 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손자 한국 가서 열심히 배우느라 한국에서의 은행 이용에 대해 요약해볼까요? 하나 한글이 서툰을 I t h i so. Two. Two. 처음 통장을 만들 때는 외국인 등록증과 실명확인증표나 여권이 필요해요. 3. 은행 직원 외에도 ATM 기기를 이용하면 쉽게 업무를 볼수 있어요. 4. 네,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면 환급과 설문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. 단기 여행인 경우는 힘들지만 유학생은 입학이나 재학증명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. 다섯 각 은행마다 외국인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사이트 모두 정보를 지원하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어때요? 도움이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